가시채찍이요? 가시채찍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맞아 봐야 알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끝이군요. 과제 5개를 끝낸 학생의 모습이다. 2000시간 하면 은할게 없지 않나요? 음... 맞지?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이 저주가 풀려면은엘든닝이 나와야 된다고. 아, 내 네. 겁나 의미 없네, 진짜. 더 이상 내가 계승해봤자 이제 뭐가 남는다고 계속 계승을 하는 걸까? 이거 계승금 뽑아버려가지고 절벽에다가 내다 버려버리고 싶어. 해킹 내용 심각하다고요? 에이 뭔 소리야. 항상 그전부터 심각했는데 여기서 뭘더 심각해야 돼. 원래부터 심각했어. 아 진짜 긴장감이 없어서 졸려. 애초에 쓰리 가지고 이것저것 해봤, 이제 해봤던 사람이라서 아니 뭐 스콜라 좋아할 수 있는데 너무 억지로 실드 치는 거 아니에요? 가끔 보면 은 너무 억지로 실드 치는 거 같대 물론 저도 스콜라 해보면서 아는데 재밌는 부분은 있긴 해 근데 욕 나오는 건 그거야 의미 없는 목배치 솔직히 보스보다 가는 길이 어렵다는 왜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했었나 그 정도로 재단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 영체 사인을 안 긋더라고 답이 나오잖아 애초에 난네로란불이 정말 싫어 입으로 싫다 싫다 말하면서 내가 기어코 스콜라 도전가에 다 깨가지고 몸은 좋아하네요 야 너는 안되겠.. 넌 안되겠다 넌내 심기를 건드렸어 말을 할수 있는 건 없는 게 따로 있지 바크서울좀 엮여서 못하겠던데 아 그래요? 그런 당신을 위한 블러드워 <목소리> 더 엮여운 거를 한번 당해보셔야 이제 이게 제이 역겹지 않다는 걸 느끼시겠죠? 라곤에서 다반영 구르기가 된다고? 에이 설마 네반영 구르기가 있는 게임이 있다고? 말도 안돼 그런 게임이 있다고? 뭐 그런 게임이 어딨어 있을 리가 없잖아 <목소리> 교창회사 부도 났어요? <목소리> <웃음> 말하지마 내가 슬퍼지니까 꼬라박은 게 얼만데 내가 다 휴지 조각 됐어 <웃음>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생활 해보니까 빡치네 전혀 교창에 대해 생각 안했는데 교창 생각하니까 그러네 아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엘든링에 출시를 해도 서버를 못 고치는 거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크롬소프트는 기술력이 딸리거든 <웃음> 소니 관계자나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블로드본 개발했었던 것처럼 가시 채찍이요? 가시 채찍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맞아 봐야 알것 같아 그거는. <웃음> 그 출혈 수치가 얼마나 쌓인지 내가 모르니까 일단 그건 내가 맞아 봐야 알아. 여러분 요리사도 음식 내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맛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내가 맞아 봐야 압니다. 완벽한 논리 아닌가 이거? 자 굴러라 이제. 너는 저주 받을 것이야. <웃음> 쟤 뭐하냐? <웃음> 쟤 뭐해? <웃음> 쟤뭐뭐뭐 뭐, 뭐 하는 거야? 그러게 엘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말도 생겼겠다, 점프도 한다. 그러면 진짜 갈수 있는 데는 되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아니, 결. 줄... 아! 평소에 너희들 안 때리잖아 너희들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이 세계 이제 한달 뒤면 꺼져 잘 알아두세요 한달 뒤면 엄청 조용할 거야 왜이왜게 열심히 해 너희들 심면은 추종자로 엔딩까지 가기? 아 싫다 진짜 심연은 추종자가 뭐냐고요? 그런 게 있어요 하기 싫은데 왜 계속 나한테 이런 걸 지키는 거야 오프라인에서 아무도 안 온다고요? 너희들이 보잖아요 제게 빨리 엔딩, 엔딩이나 엔딩 봐야지 먹고살게 들럽기 힘드네 <웃음> 이 녀석 왜 계속 엉덩이 쪽을 나한테 내밀지? 너도 사실 즐기는 게 아닌가? 겐붕이 같다고요? 왜 욕해요 저한테?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내가 욕을 먹을, 먹어야 을먹 되나? 아나 빈정상했어 그냥 안 할래 여기서 가서 <웃음> 나갑시다 모래주스사 컨셉? 이게 모래주스사로 보입니까? 아우 잠깐만 나 갈비뼈에 단 걸렸어 도줘 <웃음> 아, 짜증나. 아, 아파, 씨. 서버 복구된 걸왜 나한테 물어봐 <웃음> 아이 좀 찾아봐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서버 열려, 열렸다라는 말을 내가 어릴 때도 들었고 <웃음> 오늘도 들어 근데 솔직히 찾아보는 것보다 물어보는 게더 빠르긴 해 나도 그심정은 알긴 합니다 난 개인적으로 좀 진짜 핑 이거를 아마존 서버 있죠 그거 빌려가지고 좀 돌렸으면 좋겠어 난핑 때문에 아깝게 진 것도 많아가지고 PVP 했을 때 물론 이제는 사람들이 해탈해가지고 다크소울식 PVP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거 머리 깨진 거예요. 그쯤은 돼야지. <웃음> 나도 사실 머리 깨진 거 맞아요. 나도 그냥 적응을 했어 그냥. 그 특유의 그 다크 소울 PVP 그 핑이 있어요. 그 특유의 핑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깨졌고 여러분들도 깨진 거예요. 사실 머리가. 그냥 적응을 한 것뿐이지. 사실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머리가 <웃음> 깨진 거야. 아셨. <웃음> 아 근데 진짜 요즘 할게 없으니까 그냥 솔직히 편집거리도 별로 없거든요. 그냥. 에드닝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주일 오일을 해볼까, 그냥. <웃음> 편집 안 하고. <웃음> 겁나 할거 없네. 아, 이렇게 할거 없는, 없는, 없는 달은 처음이야. <웃음>